타투가 군뎅이려가지고 그냥 자랑스럽게보여주거든요 이곳이죠? 예. 군뎅이다요됐잖 엄마가 오늘은 뭘할 거냐면 물구나무석게 도전을 해볼 건데 엄마가 울고 나무 서기를 할수 있게 우리 서우리가 엄마를 잡아줘야 돼 알겠지? 그래. 야 봐봐 울고 나면 서기 그래 그기가 얘가 얘가 안잡아가 얘가 얘가 안잡아가 얘가 얘가 어 봐봐! 잡아줘 봐! 잡아줘 봐, 타자야 일로 와봐. 타투야! 타투야. 타투야 나좀 잡아줘 봐. 타투야! 봐봐! 봐봐! 자 이렇게 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막 머리가 이렇게 해서 코에 힘 자 봐봐 아? 어? 아 이제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등받이가 있으면 성공할 수 있으려나? 넘어갈 곳이 없으려는 <웃음> 아니, 이게 아닌미치는곡대우 이거 어떻게 다시 돌아가지? 오나 이! 가나은지 이상한 눈으로 쳐다 어구야. 물구나무석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? 기다려봐. 할수 있어. 기다려봐. 내 생각해. 이렇게 하는 거를어 자, 머리를 받치고 <웃음> 자, 봐봐. 자, 또치야. 봐봐. 봐봐! 됐지? 됐지? 됐지? 애들 표정 보여줬어? 너가 좀 좋나? 심하게 쳐다보고 있어, 나를. 같이 <웃음> 엄마 어디나. <어째>. 같이. <웃음> 엄마 머리 아파. <웃음> 왜 이렇게 머리 아프지?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, 병원? 꼬진어 <웃음> <웃음> 엄마 어디나. s h 이거 u 아! 아! 음,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이렇게 아... 아... 아... 이렇게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봐 아... 아... 아... 야 가봐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니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다 아... 가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... 가 지랄하고 잡빠졌네 <웃음> 여기 여기 봤어? 아 백소리가 다른못 봤지 아무도.